안녕하세요 파리의 파병입니다. 오늘 소개할 거는 그 저번에 제가 샀던 그 여기 야오이 야, 야마이 야마이의 제품의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인데 오늘 이거를 딱 일주일 정도 사용한 후기거든요. 딱 일주일 사용한 후기라서 지금 딱 일주일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IP68 방수 방진이 돼요. 방수 방진이 돼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 야마이 야마이 스마트 밴드를 굉장히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그냥 무역할 때도 쓰고 뭐 어디 들어갈 때도 쓰고 막 해가지고 그냥 뭐비올 때도 그냥 비 먹고 다니면서 도뭐 딱히 고장나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일주일 내내 무역할 때도 그냥 계속 끼고 있었어요 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은 잘 되었어요 근데 정작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에 보시면 정작 꽂힌건 뭐냐면 여기 이런 워크, 바이크, 하이크, 클라이밍, 트레이드밀, 그러니까 그 러닝머신 이렇게 다 있는데 스피, 스피닝 g 이거까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수영이 없어요 <웃음> 수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웃겼고요 그 다음에 heart 트 비니트 이거는 뭐 심, 심박수 심 재는 건데 심박수 재는 거야 뭐 솔직히 말해서 심박수 재는 건 별로 그렇게 실력성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심박수 재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 요래 레스팅인가 그러니까 쉴때쉴때 쉴때 심박수가 얼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그냥 재주는 건데 어 솔직히 실내성은 별로 안 가고요. 그다음에 뭐 그외 기능들 자체 다 써봤거든요. 다 써봤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요 위에 알람이 좀 많이 오잖아요. 알람이 좀 많이 오면 일단 한글 한글 패치가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한글 패치가 안 되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가 얘가 잠시만요. 이게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게 아마 착용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착용 해주면 불빛이 깜빡깜빡, 어,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죠. 이게 <웃음> 착용을 안 해주면 해야 되는데, 여기 어쨌든 <웃음> 이게 알람이, 알림이 오면 여기에서 싹싹 니가 위에 조금씩 알람이 차요 근데 차여있는데, 이게 알림이 어느 정도 차이면, 많이 차이면... 어느 순간 핸, 이게 먹통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먹통이 돼버려가지고, 강제로, 강제로 껐다가 켜야 되거든요. 근데 강제로 껐다가 켜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제로 키, 껐다가 켜잖아요 강제로 껐다가 켜면한 번씩 이게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제 멋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제 멋대로 뭐, 1월 1일 1시 30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그 그 점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뭐그 외에는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여기 DND 모드도 있고 해가지고 DND 모드가 뭐냐면요 DND 모드 를활성화했 두잖아요 그러면 알림이 와도 핸드폰에는 알림이 와도 여기에는 알림이 안 와요 그래서 하루종일 차고 있어도 진동이 온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DND 모드는 저는 어 밤을 항상 켜두는 편이고요 그외 이제 <웃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어요 <웃음> 요 여기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설명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설명이 딱히 할게 없어요 그냥 워크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러는지 거리 표시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칼로리 표시해주는 거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랜턴 모드가 있어요. 랜턴 모드 딱 키는 중간에 하얀색 바탕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를 별로 유용하게 쓰진 못했어요. 그냥 아 그냥 하얀색 바탕이 나오는 정도 뭐라 하고 생각만 했지 이거 쓸 바에는 차라리 핸드폰 켜가지고 랜턴 키는 게더 편해요 네. <웃음> 그 외에 딱히 불편한 점못 느꼈어요. 딱히 불편한 점못 느꼈고 뭐, 알리 많이 오면 강제로 꺼스터 켜지는 정도? 그 정도가 막 엄청나게 불편한 정도였고요. 이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 외에, 이제, 핸드폰으로 넘어가서, 핸드폰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플이 이렇게 있죠. 어플이 이렇게 있는데, 어플이 이 오늘, 오늘,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개성스 비음이 와가지고, 저번주 영상에도 그랬을 텐데, 개성스 비음이 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목이 마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걸은, 걸은 그거는 측정이 안 되는데, 오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오늘, 체크 e c 데이 t on t o d a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8,800스 걸은 날도 있고, 뭐, 5,700 걸은 날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도 나와요. 나 오늘 슬립인가, 오늘 제가 잠 얼마 잤는지, 이거에 강화서도 나오고요. 다음에 뭐, 그 외엔 특별한 거 없어요. 그 외엔 특별한 거 없고. 슬립 뭐 이런 게 가지고 뭐 오늘 얼마나 잤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도 나오고. 오늘 11시 25분에 잤네. 거의 12시 에잤는데와 진짜 많이 잤다. 어쨌든 헐트 네이트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헐트 네이트 뭐 이런 것도 하고. 디테일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얼마나 액티비티 했는가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슬립은 제가 얼마나 잤는지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헐트 네이트 요거는 솔직히 약간 신뢰성이 안 가요. 맨날 62 BPM이 bpm 뜨는데 맨날 62 BPM이 제가 뜰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살짝 신뢰성이 안가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계속 한번 측정을 해봐야 알것 같고요 뭐 기다려간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건 측정 계속 해봐야 할것 같고요 다음 그다음에 슬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측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슬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잠드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측정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측정하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제가 딱 잠에 드는 순간 어떻게 알고 기신같이 알아내가지고, 장에들은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바로 이걸 측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보면, 뭐, 배터리가 얼마, 잔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랄라, 그 다음에 뭐, 오래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었다고 알람 주는거, 그 다음에 알람, 알람 네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sns 알람도 있고, 그 다음에 뮤직 컨트롤도 있어요. 뮤직 컨트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헐트네이트, 헐트네이트 디텍션이나 해가지고, 이건, 어 심박수도 그냥 자동 건데, 저는 자동 자동적으로 되는건데전 자동으로 해놨고요 헬스케어도 자동으로 적 업데이트해놨고 뭐 이런 거다 업데이트되는 기능 웬만하게 스마트워치에 있는 기능은 다 돼요 전화 만 빼고 거의 다,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자 한번 더다 된다고 보면 돼요 서 유저에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있어요 트레이 트레이 랭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투데이 오늘 오늘 얼마나 걸었으면 오늘 그뭐제 <웃음> 랭킹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굉장히 뭐 기능은 많아요 기능은 많은데. 솔직지 말해서 기능 중에 제가 쓰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하게 제일 쓰는 기능, 경, 기능이 바로 이 슬립 기능인데 제잠 얼마나 는가뭐잠 이거 수면 축장해 주는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편해요 이게 굉장히 편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뭐 <웃음> 이거 말고 딱히 뭐 그렇게 그냥 시간보는 거 외에는 딱히 그렇게 크게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딱히 크게 뭐 제가 뭐 이거를 물론 제가 잘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이거야 뭐 계속 써보면 알것 같아요. 계속 써보면 알것 같은데, 뭐. 일단 일주일 써보면 딱 그래요. 그냥, 아, 딱 적당한 스마트워치구나. 그냥 스마트, 스마트워치구나. 딱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뭐, 지금 39%라서 지금 충전 해줘야 되는 판인데, 뭐. 상당히 쓸만해요, 근데. 상당히 쓸만해서. 일단, i p o 파 방수 방식인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 모욕할 때도 그냥 끼고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하우스 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살때 일주일 전에 어 99%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정도 간다고 했는데 지금 39%예요. 그래서 아마 지하 딱 일주일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파이리의 파비앙했습니다.